경례하고 기다리고 있어 네. 아, <웃음> Tell me can you hear me now? Can you hear me crying like a a n i f e in the wall? I s h o t your n e 이리야, 선생님, 맞... 왜? 왜 입이 들어가서 나왔어? <웃음> 어떻게 치마만 입고가 밖에 엄청 추운데, 뭐야? 오리 입인데, <웃음> 선생... 선생님 만나는 소감이 어때? <웃음> 그럼 가지 말까? 별로 안 좋으니까 기분이 안갈 거야? 갈 거야? <웃음> <웃음> 일어났는데 낮인데? 혼자 올라올 수 있나 봐야겠다 혼자 못 올라, 올라올 라올수 있잖아 해봐 어. 야. <웃음> 잘하네 너무 힘들고 다리 아파 인사하는 거 연습하자 엄마보고 <웃음> 근데 혹시? 꽃이... 야, 반갑다고 파닥파닥 난리... 파닥 거린다 반갑다고? 아, 응. 좋아하는 것 같아 응. 진짜 반갑다고 파닥파닥 파닥 거리네 나비처럼 응 나비 같다 해리자 나비 흉내 내봐 <웃음> 그거 아기새 같은데 아기새 <웃음> 날아가는 거 아니야? 네? 날아가는 거 아니야? 아니야. <웃음> 야지고 뭐 가야 돼. <웃음> 알았어. 손 잡아. 손잡으가 d r i f t i n As 진짜 너무 잘했어. 인사도 잘하고 대답도 잘하고 아, 아까 전에 하, 해, 잘, 안녕 주무셨다고얘기했잖 아까 전에 <웃음> 선생님한테? <웃음> 아니 아니 아 어저께 아 어저께 어. 선생님이 해리 너무 사랑스럽대 네. 대, 대답도 너무 잘하고 씩씩하대 씩씩하대요? 음 응. 무서울지도 아니고 응응 해리 응. <웃음> 너무 자랑스러웠어 엄마 네. 너무 네. 잘했어 네. 빨리 와요 응렇 응. <웃음> 응. 이걸로 이름 써 여기? 응응 응. 우리, 우리 거라고 표시해야 되잖아 우리가 돌봐줘야 돼? 응 <웃음> 안녕 우리 네, 잘 <웃음>